Learning and speaking 10 languages at once from Polyglot Yo. Gruntelegend Koreanisher Z. 안녕하세요. 여정현입니다. 이 동영상은 기본적인 독일어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Guten Morgen. 안녕하세요. Guten Abend. 안녕하세요. Gute Nacht. 안녕하세요. 비기어츠 어떻게 지내니? 비기어츠도 어떻게 지내니? 비기어츠 에스 있는 어떻게 지내세요? 비어컨먼 어서 오세요. 에스프레소 미지 직캔 눌 레러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글릭 분샷 축하합니다. 비하이스두 이름이 뭐예요? 비하이슨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하이스융헨제 이름은 정현입니다. 에스프레소비 지케는쥬 레르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스이스트이 러나스 유나리 뎁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무 히어 검은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 검은 아웃 코리아 한국에서 왔습니다. 굳은 아프티 맛있게 드세요. 땅크 감사합니다. Dan k 매우 감사합니다. 비트 t e 천만에요. e n 디 u 군 신뢰합니다. e n 디건지실례합니다 a 스트 미어 라이트 미안합니다. h 프 도와줘. 비 e 헬 e r h e 도와주세요. c 는지 다스 비 d 홀 e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 는지히 o 슈라이브는 여기에서 주시겠습니까 Was ist das? 이것은 무엇입니까? Wie heißt a s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Wie viel kostet s 얼마입니까? Wie komme i h nach Berlin? 베를린에 어떻게 갑니까? Wie lange dauert es? 얼마나 걸립니까? Give this an supermarket in their nail.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Better click on the app. Abonnement.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